느낌점 좀 얘기해 주세요 느낀 점? 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자면 어, 편리하고 되게 여행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편안하고 약간 비싸고 즐겁다 약간 귀찮다 이 정도인 것 같아 장점부터 한번 볼까요? 장점은 첫번째는 어, 일단 여기 타즈메니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무조건 코바트를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차가 필요한데 차랑 이제 막 숙소랑 막 이런 장소랑 계속 매칭시키면서 예약을 하고 막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그게 싫어서 본인 캠프를 갖고 이동하시는 분, 그 텐트를 갖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텐트를 계속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세팅을 했다가 정리를 했다가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캠퍼, 캠핑밴은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에다할수 있어 그런 게 너무 좋은 거 같고 두 번째는 이 캠핑밴을 딱 탔을 때 처음 운전하고 나서 느낀 게이 캠핑밴이 주는 바이브가 진짜 엄청난 거 같아 딱오 여행이 뭔가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겠다 그리고 너무 즐겁다는 라 생각이 순간 한꺼번에 다 들어왔던 거 같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 원할 때막 놀고 싶을 때막 만약에 예를 들어 수영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가에 세워서 수영하고 젖은 거 걱정 안 하고 바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마침 또 먹을 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또 공간의 제약 없이 또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그 내가 보고 싶은 전경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늑해 내가 여행하는 기간 동안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음식도 놓을 수 있고 내옷까지나 화장품들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리고 쉬고 싶을 때 그냥 의자를 펴면 바로 침대가 되니까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엄청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혹시 음. 장점은 또 뭐가 있는지 단점 일단 너무 비싸.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캠퍼밴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캠퍼밴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 물론 이 성수기, 비성수기, 그리고 캠퍼밴의 그런 등급이나 아니면 회사나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이 렌트한 캠피, 캠퍼밴을 기준으로 4박 5일에 3,000불이거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캠퍼밴을 빌려서 운전 운영을 하고 운행을 할때 기름을 먹잖아. 우리가 지금 사박 5일 동안 되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거의 1200km를 운전을 했는데 이 1200km를 운전하고 반납할 때 기름까지 만땅으로 채워 줘야 된단 말이야. 풀로 채워서 그러면 기름값만 거의 내 생각엔 300불 정도 나올 것 같아. 대략. 그리고 우리 음식도 샀지? 물론 음식값은 많이 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 날때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싼 바베큐, 뭐 그냥 삼겹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서 먹는 시간들도 있어서 음식값은 좀 줄여,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보는 값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이게 캠핑밴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노지에서 잘 수만 계속 몇날 며칠 잘 수가 없는 게 물도 계속 급여를 해줘야 되고 설거지나 샤워를 하려면 그리고 그 전기도 전기코드를 꼽지 않으면 전기코드 없이는 전기가 운영이 그 충전이나 그런 콘센트로 충전되는 것들은 운영이 안돼 그래서 그냥 냉장고 정도나 불빛 정도는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전기가 다 달면 그것도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캠핑 사이트에 한정해서 뭐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샤워하고 쓴 물도 버려야 되고 물도 충전하면서 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러는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싸진 않지만 그 3, 40불을 하루에 내면 그거에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그것도 10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도 되 많이 드는 것 같아 은근 번거로워 청소를 계속 꾸준히 해주지 않고 저거 비워줄 걸막 물이나 이런 오물들을 비워주지 않으면은 캠핑밴에서 <웃음>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다. 막 캠핑밴하면 완전 막 공간과 시간과 그런 여행의 자유들을 모두 다 가져다 줄것 같지만 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 이번에 그게 단점 제일 큰 단점 비용이랑 같이. 초보자분들은 캠핑밴 운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가, 자, 가뜩이나 좌측 운전인데 거기에 캠핑밴 폭도 넓어서 길도 꼬불꼬불한데 운전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운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 만족도에 반해서 음, 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 어... 개인적인 가산점 없이 10점 만점에 8점 8점 그냥 가산점까지 포함한데 개인 만족도는 거의 9.5가 넘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 사실 내 가산점을 줘서 9.5점이 왜, 왜 9.5점이 되냐면 돈을 지불한 만큼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돈을 지불한 거를 약간 초월하는 느낌을 받았어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타즈매니아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 캠터벤을 빌려서 여행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 추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 캠퍼밴을 빌리려고 고려해서 캠퍼밴 가격까지 알아보고 캠퍼밴을 그러면 내가 빌렸을 때 뭐가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게 캠퍼밴을 가지고 있으면 여행의 자유도, 여행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이 타즈메니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그 다양함이 다채로움이 엄청나게 넓어진 느낌이 들었었거든. 왜냐면 우리가 둘째 날에 그냥 차만 렌트했었잖아. 네, 차만 렌트했을 때 느낌이랑 이 캠퍼밴을 갖고 여행을 다닐 때 느낌이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뭔가 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스러운데 진정한 여행을 하고 있다. 4박 5일 동안 계속 느낀 것 같아. 아, 물론 그건 있어. 어... 꼭 캠퍼밴을... 막풀 옵션으로 할 필요 는 없어 캠퍼밴도 싼건 진짜 싸거든. 막 진짜 잠만 잘수 있는 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싸. 그런 어차피 캠핑 사이트는 많고 캠핑 사이트에서 뭐 어, 물, 그러니까 설거지도 할수 있고 요리도 할수 있고 샤워도 할수 있고 화장실도 다 가, 이용이 가능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걸 갖고 다니면서 푸킹 가능한 개, 비싼 캠핑밴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어, 난그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해주고 그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내가 왔는데 내가 일단 보통 갔다는 그 엄청 이쁜 귀에 장에서 피트 조차시 고 타면 갈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그귀 즐기면서 뭐 수영 탈 수도 있고 그런 제약이 아예 많이 많이 없어지는 느낌. 아예는 아니지만 진짜 진짜 한 90%는 제약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음 되게 여행을 하면서 어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 아캠퍼어벤을 사용할 때 꿀팁. 나 스스로도 하고 싶은, 나 스스로 다시 여행을 한다면 하고 싶은 건데, 이게 모든 렌트카들이 캠퍼밴을 포함해서 렌트카를 빌리려면 공항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항에 갈때 셔틀비가 한 번에 20불씩 들어. 왔다 갔다 50불이란 말이야? 호바트에 왔다가 캠퍼밴을 가지러 갔다가, 캠퍼밴 반납하고 또 돌아왔다가 가는 것 그, 이것만 거의 100불. 100불이 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호바트 공항 아예 도착하는 날 렌트를 시작해서 돌아가는 날 반납을 하면 그 셔틀비 비용이 100불이 감면이 되잖아 근데 그게 한 사람일 때 100불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100불 200불 300불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렌트카는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스케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같아 이게 첫 번째 꿀팁 두 번째 꿀팁은 캠퍼밴 특성상 먹고 싶은 시간에 어딜 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단 말이야 왜냐면 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막 수영을 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되지 어 자고 싶은데 말고 여기서 자고 싶네 해서 여기서 자게 되면 또그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 한테는 더더욱이 라면이랑 김치만 준비해서 넣어 두면 그. 뭐, 끼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 우리도 여행 시작할 때 진짜 막 라면 막네 번째에다가 김치 1kg 샀을 때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없어. <웃음> 다 먹었어. 심지어 30회짜리 맥주 4박 동안 다 마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쉴 때, 그 도착해서 자기 전 시간에만 마셨는데도 두캔 남았어. 다 마셨어. 호바트. 에 왔을 때한인식품점 있으니까 한인식품점에서 라면이랑 김치 정도는 아 그리고 많게는 쌈장 정도까지 사서 쟁여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식기구나 커틀러리는 아니면 그냥 막 그런 요리할 수 있는 기구들 같은 건다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 캠핑팬 빌릴 때 아웃도어용 의자랑 식탁도 준비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인이 준비할 게 없어 갖고 오면 집만 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캠퍼맨이 빌린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장소에 구애 없이 웬만하면 구애받지 않고 운전하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휴식할 수 있으면 그게 캠퍼맨의 최대한 장점인데 최대한 장점인데 닳치 않으니까 본인이 어, 여기 너무 수영하고 싶어 여기 잠깐 잠깐 머물러서 보고 싶어 커피 한잔하고 싶다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스팟들이 있으면 어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겼으면 좋겠어 그게 이, 이거이 차량을 렌트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나 생각을 하니까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가 될것같아 나도 그렇길 바래 아무래도 캠핑밴 여행하는 영상들이나 자료들은 많겠지만 뭔가 실질적인 자료들 실질적인 경험담을 좀더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어 저도 다음 다른 영상에서 또어 유익한 정보들과 어 즐거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